나도 끼워줘 나도 끼워줘 야 니네 누는데나 끼워줘 맨날 나만 끼워달라고 그러면 왕따시키냐 니네 진짜 슬픈 게뭔줄 알아?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내가 밖에 안 나가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 집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날 왕따 시키지. 어? 써봐, 써봐. 지, 진짜 둘이서만 논다고. <웃음> 내가 왕따 당하기 싫어서 개인 척해도 왕따 시키지. 애들이랑 숨바꼭질 한번 해볼까? 애들이랑 숨바꼭질 하면 애들이 다 찾아줄라나? 아.. 아.. 아.. 저기요! 아.. 나 저기요! 아.. 아.. 저기요! 나 차드라고! 아니 저기.. 나차드라 뭐하냐고! 말 <웃음> 다시 딴거 여기 이방 아니야 이방 아니야 이 방에서 안 해. 너네 왜 맨날 나랑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나 아까 딴 선데. 하트야 공지야. 하트야 공지야. 아트야, 안타투트야간식 줄게 아트야, 간식 타아야 아트야, 아트야, 타트야 아트야, 아트야, 아지야꽁지야아지야아지야아지야아야아아아아아 다투발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엄마 야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 너무 먹어. 아이 아빠야! 야 이거 막아있식아